누구보다 자명한 진리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들어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요, 예전부터. 어떤 종교도 얘기 못한 것도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험을 가지고 연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자명한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신비한 얘기를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사실 딱 자명한 얘기예요. 인간이 원래 알아야 되는 얘기인데 성인들이 얘기를 해줬더니 다 그게 이상하게 교리화되고 도구마 되, 도구마화 돼가지고 오히려 인간들한테 오히려 되게 잘못된 그 상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저는 거기서 불순물 털어버리고 원형만 뽑아가지고 각 종교를 충돌시켜가지고 보편 종교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주 생을 걸고 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돼요 제가 90년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2009년이니까 거의 지금 30년이죠 30년, 나이는 얼마 안 됩니다만 한 30년 여자도 못 사귀고 이거만 했습니다 딱히 할게 없어서 계속 했어요 하고 또 하고 진짜 막 아버지 저 도망갈래요 해도 도망가다가 또 공부하고 잡혀와서 또 공부하고 이런 기분으로 계속 근데 지나고 보니 잘한 것 같아요. 누군가 이 우주에서 지금 지구에서 한명 정도는 한 30년 이런 데다 투자해 줘야 지구 운명이 바뀌거든 요 하필 저였나 하면서 그냥 이왕 한거니 계속 계속 해야죠. 한이 결과물을 빨리 나눠서 한 분이라도 더 제가 본게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고 진실임을 저도 인증 받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해본는 여러분도 진짜 그렇게 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지금도 이미 되신 분들만 해도 저는 뭐확신에 듭니다만 은더더 더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번에 진짜, 극락정토, 천국을 체험하고 인류의 문화를 한번 크게 바꿔볼지. 그게 개벽이잖아요. 개벽을 한번 일으켜보자 하는 거고, 개벽 일으키는 거를, 그, 제 나름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봉호 선생님은 개벽에 신호탄소로 왔다고 본인이 자처하셨어요. 내 뒤에 올 사람이 확실히 올 거고, 나는 그냥 싹만 튀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인계 받은 거죠. 선생님이 싹튀운 거를 제가 지금 꽃을 피우려고, 꽃 피울 그 책임을 가지고 지금 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씀이 꽃 피우는 놈이 있고, 그 뒤에 아주 열매만 누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아, 좀 재수 없긴 하지만, 아무튼 좋은 일이죠. 저희가 꽃을 피워서 나중에 열매만 누리면 사람 오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천국에 지금 사람이 부족합니다. 빨리 여러분, 제가 원서 받으러 왔어요. <웃음> 제가 저는 저, 어, 너는 뭐 얼마나 대단한 보살이길래 와서 떠드느냐? 저, 제가 저 하늘나라에서 아주 하찮은 보살이어도 돼요. 뭔 상관입니까? 제가 지금 보살도를 하고 있고, 제가 진리를 알고 있고, 여러분과 진리를 나눌 수 있는데 뭔 상관이냐? 한 분이라도 또 진리를 꼬드기는 게제 사명이죠. 그럴 그럴 때 저도 제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신이 생길 거고 또. 그그 그 자체를 제가 진리로 행할 때 제가, 제가 그대로 뭐그 진리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그 자체로 이미 복되고 그거 말고는 없죠. 계속 제 애고도 늘 나약하고 욕심부리고 보면 한숨이 나요. 제 애고도 보고 있으면 매 순간 한숨이 날, 날 지경이지만 제 안에서 이 천국의 마음이 저를 잡아주고 있을 뿐입니다. 요 마음이 51% 이상이 돼서 저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가고 가고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에고의 마음 난리예요. 이제 51%가 이러죠. 49%는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웃음> 51%가 잡아주니까 겨우 추슬리고 가고 추슬리고 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 보면 이것도 용타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같이 많이 가십사. 평생 동지로 좀 같이 가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예.